와. 와, 진짜 멋있다. 저기 매달린 사람들. 어. 아기도 데리고 스케이트 타는 거 봐. 음. 와, 쩐다. 타고 있는 사람 뭐야? 오, 무서워. 올라가도 돼요. 우와. 오, 얼음 떨어지는 거 봐요, 언니. 오, 얼음 떨어져. 오, 오, 오, 오, 오, 오. 어, 여기는 그래도 물이 물이 얇네. 와 여기서 갑자기 확 깊어진다. 엄마야. <웃음> 려온다고. 게여기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멋있다 멋있다 음. 음. 색깔이 되게 파랗게 나오네 음. 우리 그거 깔고 아 그, 어, 저거 뭔가 찍고 그거 할게 있어야 할것 같은데 엄청 잘 타신다. <웃음> 엄청 잘 타신다. <웃음> 언니 열릴 <일> 중. <웃음> 카메라로 보니까 더잘 보는 것 같은데. 오 오. 오. <웃음> <웃음> 진짜 고 미끄러워 엄청 미끄러워 <웃음> 等等等等 와이드 세용 음, 차린건 없지만. 자, 좋습니다. 이 영상이 이야 다들 까만데 라만초록색이 와. 됐을까. 이미 충분히 맛있네요. 져볼 네? 제가 먼저 볼까요? 응 어. 어, 찹쟤 찹쟤 <웃음> 팔한 번씩 떴는데 어, 편의점 가있거또 음... 음, 스컷도, 환경, 환경에 따라 또 스컷도 하니까. 근데 그게 음... 은근히 안 추워 와 근데 큰일 날 뻔했다 나 그때가 최악이었어 그래가지고 다음 침낭이 안젖다가 결국에는 다젖었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날 거기서 텐트 치고 텐트 치고 놀다가 놀다가 그날 그 대림창고 비욘드 가라지 거기 서 어? 비욘드 가라지 아니죠 남포동에 어. 어. 거기서 거기서 거. 파티를 그 하는 거기서 많아. 클럽 파티를 한 날이었거든요. 어나 그때 갔었는데. <웃음> 어, <나도 안> <웃음> 그때 우리가 얘거랑 타먹고 <웃음> <웃음> 아메리카노처럼 타먹막 옆에 노숙자 아저씨한테 타주고 있잖아 대단하네 <웃음> 그, 그 언니 그 언니 대단하다 <웃음> 난 아이 타 깔로아미크도 많이 많아 난 깔로아미크도 내 몸이 안 맞았어 난 지기전도 내 지기 캠핑으로 한건 아닌데 지리산 1층을 사는 거였어가지고 아 그때도 엄청 웃겨 지리산... 지리산 왔을 때 완전 곰팡이었어 뭐, 완전 진짜 오랜만이다. 맞지? 이제 이게, 맨날... 지금은 이제 까먹어서 못 듣는 거 알죠? 응. 있고 있던. 응. 데 근데 나는 아직 리스트에 있어요. 이 노래 맨날 너무. 어, 저분 지금 비추고 있다. 빨리, 빨리, 지금. 갑자기 급 피곤해져가지고. 먼저 자려고 합니다. 나이 이거 밀도거막 뜨거운 거 써도 이제 검색 다해단 어. 말이야 해 드는데요. 아 진짜? 나아 그거 안 써. 이뭐 고무랑 이거 뭐 재질이 전자레인지 돌려도. 전안 하고 그냥 다 쓰니까. 아, 그러니까. 나 원래는 나도 못했는데 혹시나 검색을 한번더 해. 네. 난 이거 된다고 사가지고, 음. 이거는 제네 치트 서밋은 아마 하나 사시는 거 같아. 아. work 영상 t 이거 너무 장난한거 아니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<목소리>